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 사이에는 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데요. 가끔 연인들 사이에서도 성별 문제 때문에 충돌하고 헤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늘 생기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맞춰야 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제는 요 여자에게 맞추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맞추셔도 되고요 나는 여자한테 마음이 없는데 여자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해서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태라면 또 맞추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맞추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섰고 그 사람과 연애도 즐겁게 하고 싶고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그렇게 여자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어갈 거라면 왜 여자에게 맞춰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가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아니에요 다만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고 싶다면 그걸 남자가 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러려면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텐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많은 영상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요 남성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내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가끔은 제가 남자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진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도 여자와 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에 생각이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일단 여성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뭘 뜯어먹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여성들은 요 남자들이 다가왔을 때그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자들도 요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든지 말든지 뭔가 할수 있겠죠 여성들은 요 남자의 외모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요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따라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자들도 여자의 외모나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건 분명 맞는데요 그래도 남자들은 외모에 좀큰 비중을 두는데 비해서 여성분들은 요 외모에 대한 비중이 남자들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외모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면요 그 여자에게 내 매력을 어필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남녀의 성향 차이가 여기서부터 난다고도 할수 있거든요 여성분들은요 시각적으로 큰 매력이 없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지한 감정을 받게 된다면요 그런 남성에게 마음이 급격히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치 남성들이 요 정말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단점마저 장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기준이요. 자신에게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건지 남자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가볍게 다가오는지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경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자들 나름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많이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또 자신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등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자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나를 많이 사랑해 준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요 그때부터 여자는 진짜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동안 남자로부터 받아왔던 배려와 열정에 대한 답례로 자기의 마음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여자들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남자를 귀찮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분명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종종 여자가 자기를 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 여자가 나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고 나를 뜯어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구심이 아니라 이게 그런 여자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그때는 남자인 내가 그 여자를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들 속에 내 의구심이 자꾸 커지고 부정적이라서 그게 기분 나빠서 확인되기 전에 내가 그만둔다면요 결국 그런 행동이 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 없게 만들게 될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여자나 내가 만나 주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는 있겠죠 노력을 하다 보면 요이 여자가 정말 괜찮은 여자일까? 라는 의심이 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를 나도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지금 이 여자가 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두 사람은 요 서로 연인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남자도 지금 여자를 의심하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안 다가서는 게 맞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거라면 요 당연히 계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는 게 우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인 내가 여자를 원하면서도 그걸 여자 입장에서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남자 입장에서 맞추기를 주장한다면 그 여자의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남자는 보통 사랑을 주고 인정받는 걸 추구하는 편이라면요 여자는 사랑을 받고 난 후에 그 뒤에는 분명 올인을 하죠 물론 보편적인 성향이지 모두가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남자인 내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그 여자에게 확신을 못 주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줄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주고 나면요 보통의 여자들은 요 그걸 알아준다고요 그리고 남자인 나도 요할걸다 하고 나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는요 자기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남자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을 퍼붓는단 말이죠 연인이 되고 나서도 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여자는 내 남자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자인 나도 요내 여자가 불안해하는 것이나 삐지는 것을 원치는 않잖아요 나를 감시하거나 의심하고 또 연락문제로 시비를 건것 같은 그런 감정기복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연인이 된 이후로 이런 문제들로 계속 싸우거든요. 서로가 원치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요 여자가 느낄 땐 남자가 예전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들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남자인 나는 요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요. 무턱대고 미안하다고 하거나 혹은 격해져서 화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싸우죠. 그리고 남자인 나도 더 지쳐가요 여자는 상처만 더 받아가죠 그리고 이제 곧 헤어질 거예요 남자인 나도 여자한테 지쳤다고 이제 마음이 온데간데 없다고 둘의 관계가 정리될 거라고요 근데 이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이 요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여자에게 주기만 하면 안 생길 일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요 여자에게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고요 믿어 달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여자가 충분히 느끼게는 못하고 있다고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에게 맞춰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야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라 믿게 되는데 남자인 나는요 내가 자꾸 여자에게 잘해주다 보면 여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거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서 나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요 만약에 여자가 그런 여자인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그냥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 그만두시는 남성분들도 계시고요 남자가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성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찌됐든 내 여자를 위해서, 이 연인관계를 위해서 남자도 어떤 노력을 분명히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 안에서 의심하려고 하고 부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설프게 맞추지 마시고요 여자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정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몰라준 여자에게 나도 서운하다고 이야기라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은 여자라면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고요 이별하게 되면 나한테 매달리기라도 하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도 여자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해먹겠다고 안 맞추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만 나는 계속 이어갈 거라면요. 어쩌면 남자가 여자에게 맞추는 행동은 계속될 수 있다고 라 남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남녀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라도요. 만약에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남자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도무지 얻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내가 열심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 여자가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난 연애를 안 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그분은 지금 그만두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뭘 선택하든 나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을 할땐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혹시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의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해보기도 전에 뒷일이 걱정되니까 하기 싫은 내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상대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